이 날의 마지막 성일 예배를 본부 성전에서 하나님 참분 모시고 함께 올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이 날에 함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상열 송회장님을 중심 삼고 본부 성전의 모든 종족왕, 왕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부님의 완성 축복식을 왜 못하셨나 하는 이런 주제로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영상은 제출이겠습니다. 목차는 독생자 독생녀의 정체성을 중심해가지고 첫째로 구약시대 독생자 독생녀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독생자 정체성과 책임 분담 한계선. 세 번째로, 성약시대의 참부모와 어머님의 정체성.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왜못하셨냐 주어진 시간을 중심 삼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약시대의 독생자 독생녀. 적은 첫째로, 창조와 타락, 독생자, 독생의 정체성, 우리는 이미 창조원리, 복귀원리 등등의 섭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했단다면은 그때의 독생자, 독생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독생자 독생의 정체성 첫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독생자 독생여가 아담 해와이다 하는 것이 이게 창조 원리의 독생자 독생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 독생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참된 신부를 통해서 독생손자와 독생손녀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주 목적이 완성될 수가 있었다. 셋째로 타락이 없었다면 독생자 독생의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이사 가는 곳이 어디냐 하게 될때어디일까요 천국이다. 네 번째로 독생자 독생녀가 완성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 사탄 불가침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시조 아담과 일신이 될수 있었다. 그런데 타락이 됐어요. 그럼 타락으로 인한 독생자 독생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첫째로 타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독생녀가 제일 먼저 사탄에게 빼앗기 때문에 독생자 독생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다. 두 번째로 아담은 이 독생자에서요. 아담은 그 영은 타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이독생녀는 사탄의 품에 돌아갔고 품겼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담 이 독생자 영인체를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인체를 그냥 내 편견 챙기주 아니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재림주에게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타락 전 아담의 정자 그리고 생명의 핏줄에 근본되는 그 아담의 정자는 누가 거두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두어가지고 품었다는 거예요. 타락했지만은 다섯 번째로 에덴에서 추방된 영인체를 그 절대 생식기 그 정자를 또 생명의 핏줄을 영인체를 재림주 앞으로 오실 재림주 참부가 와서 전체를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구약섭리는장자권복귀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정에 있어서의 왕님께 오늘 가인 아벨을 얘기했지만은,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결국은 장자를 복귀하려고 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장작권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과정에 있어서의 샘함을 중심 삼은 장작권 복귀를 하라 했지만은, 함의 실수를 내가지고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 3대지 내려와가지고 이스마엘 장자와 이삭의 자자 중심 삼고 역사적인 장자권을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중심 삼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장자권 복귀 선례를출발할수 있었다. 그런데 이삭은 절대성 부부를 중심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 가지고 상동을 통해 가지고 장자권 복귀를 상징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을 중심삼고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두 부인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차작적인 요셉을 중심삼고 모나세와 에브라함의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형상적으로 장자를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바로 야곱의 장자지요 장자를 중심 삼고 유다의 그 상태인 세라와 베라스 이 상태를 중심 삼고 복종에서 실체적 장자 복귀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상징적이고 형상적이고 실체적이지만 이거는 사탄 주관권 내에 장작권 복귀 섭리 역사가 바로 구약 섭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베레스와 세라라든가 리부가를 중심 삼고 형제에 있어서 뒤집어 박는 노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단계를 중심 삼고 복중에서 혹은 자궁에서부터 뒤집어 박은 것이 혈통전환을 통한 그 기반 위에 이스라엘 선민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선민의 기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가? 바로 복귀된 실체 장자권 복귀된 베레스의 후손으로 가지고 탄생된 미시아나 귀소, 재림주 바로 참부 목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 복중의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원래는 세라가 장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레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베레스가 장자권을 복귀한 거예요. 그릴 때문에 이 베레스는 복중에서 탄감 복귀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릴 때문에 베레스에 대한 사탄의 참서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릴 때문에. 사탄 참소 조건이 없는 베레스였기 때문에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가지고 누가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셨느냐, 오셨느냐. 하늘 전 장자 실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큰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독생자 이 독생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정체성과 책임분담의 한계선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무언제로 탄생하신 제2아담격 장작곡인 독생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독생남으로 오셨다면,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생자는 아담의 갈비때를 통해 빼가지고 이 여자, 그런 여자를 만들었듯이 여자격인 독생녀를 아담격 독생자인 예수님이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책임 분담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남자를 대신으로 신랑으로 오셨다면 그 신랑의 대상국인 신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땅 위에 신부를 찾아 참대원 부모인녀를 세워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모의 나를 세워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모의 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 독생자가 열두 제자 중심으로 핏줄을 막히고 왕권을 수립했다면 단그 당시에 세계 통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누가 있었는데 독생녀를 찾고 기르고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된다. 내가 다시 와야 한다는 재림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정자를 가진 예수의 몸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격인 이독생을를 얻어 가지고 만약에 자녀를 낳다면 오늘날 선생님 이 오실 필요 있으면 없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약 시대에 있었어의 독생 참부모는 누굴까요? 바로 독생자예요. 그리고 독생이는 누굴까요?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되는 거예요. 성약 시대의 참부모 독생자와 어머니 독생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참부모, 독생제,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의 본질적 정체성이 첫째가 무엇이냐. 무원제로 탄생한 독생자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복귀된 장작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도 원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 참부모 독생자 참부모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무언제로 탄생한 독생자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열한 곡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혈통전환으로 탄생하신 독생자시다. 혈통전환에 복잡한 사연과 곡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예수님은 그 소상 가운데에 사음료가 있어요. 그러면 은마련를 중심 삼고 따지면 오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음녀를 탕감 뽑게 하는 그런 섭리적인 맥락이 있어서 우리 성약시대의 우리 참부모님에게는 육마련한 그런 날이 나올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의 핏줄을 맑히신 복생자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제림주요 참부모시다 하는 거예요. 열네 꼭지가 있습니다. 열네 꼭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인을 어디에 받고 왔습니까? 이말 탁 받고 왔다. 는 받고 선포하신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였었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 선집에 일본에서 615권 전체를 쭉 내가 검색해 보니까요. 어인, 어인, 어인을 어디에 받고 오셨다고요? 이마. 이마에 받아왔는데 그 어인이라는 말씀이 106회 이상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버님께서 어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님 40일 금식을 하는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의인을 받으신 거예요. 이네 가지가 참부모 복생자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머니 복생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제 이름이 나왔죠? 5월 8일 날. 하늘 부모님 성회. 그 전에 5월 1일 날은 하늘 부모님 교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전시는 뭐라고 나왔어요? 독생녀. 그래서 독생녀 교회로 칭찬다 그렇게 명명될 수가 없는 그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 교단에서 하늘 부모님 생회로 바뀌었다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본질적 장본인은 바 바뀌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본인 어머니 독생녀 하늘부모님 교단의 중심 하늘부모님 성의 중심 그 본질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책임 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독생녀의 본질적 정체성과 책임분담 한계선이었더라. 첫째로 어머니는 타락했기 때문에 핏줄이 달랐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선집 318권 172쪽에 두 번째로 어머니는 공주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태어났어요? 타락한 빛줄을받고 태어났다라고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선직 461권 26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님 성원하실 때 어머님의 연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1 7세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버님의 연세는, 아버님의 연세는, 어, 얼마였죠? 네? 40세였어요. 40세, 아버님께서 17세 그 어머님을 만나서 운하실 때 아버님과 어머니의 관계성은 뭐냐면 은 마치 딸 입장으로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간택하신 거예요. 간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독생녀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이다. 아주, 독생녀가 없었는데, 신장시대도, 또 성냥시대도 독생녀 없었는데, 독생자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간택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순간 독생자로, 이러면 나오된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성혼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성을 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성길 어머님 그리고 김명희 어머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이 함부로 최성길 어머님과 성을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가지고 성을 하신 거예요. 성원하셨는데 결국은 최승 어머님이 아버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 중간을 이어받기 위해 가지고 김명이 어머님하고도 성원하셨는데 결국 김명희 어머님도 아버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불신했기 때문에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간택해서 성으로 하실 때 나이 어린 어머니를 아버님이 길러 오셨다는 거예요. 길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재창조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 아버님은 원리적으로 사시는데 어머님은 거기에 가깝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 자기 주장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완성한 아담 완성한 선자가 있으면은 선자를 내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참부모님 대신 가정이 될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책임 분담 한계선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게 독생녀의 책임 분담 한계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완성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님은 이미 무언제 독생, 무혈통 전환 독생자, 핏줄을 맑게 오신 그런 독생자예요. 어인을 바꾸신 아버님, 독생자, 참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완성을 해 오셨는데 완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체가 완성한 건데 그래. 내가 없으면 완성 못한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부모님 완성 축복식을 왜 못했을까요? 첫째로 거짓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이후에 아버님께서 당신 스스로 어머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당신이 먼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서버를다 하셨어요. 그러는 안 되면 어머니도 거짓말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걸릴까요? 걸린다. 선생님도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다. 아버님이 솔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느님 앞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거짓말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날 선포한 그 이후에 어머님이 해야 할 책임분담 한계선이에요. 한계선이에요. 어머니를 택해서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다 하나님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말씀 아버님이 거기에 꽂아놨더라고요 말씀 선지 487권 214쪽 말씀 선지 499쪽 235쪽에 분명코 저는 아버님 말씀만 지금 전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의 섬들을 놓고 협조를 할때 있었지만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진모가 다하지 못한 것 어머니가 되돌려 한다.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뭐예요? 책임 보다는 했다는 말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성원하신 이후에 그 못한 책임 분담 한계선을 어머님도 하셔야 될까요? 그냥 드러 넘어갈까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우리 부모님 가지고 두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흥지님이시죠. 선생님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도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당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자 협조 시대에는 생명세 실을 키우려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어머님에게 해당된 말일까요? 아닐까요? 어머니에 해당된 말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후자협조 시대인 상속권 시대가 되면 어머니는 축복한 아들의 뒤를 따라야 돼. 여러분, 2009년 1월 15일 만왕의만한해방대관신향 이후에 아버님께서 후계자 대신에 상속자님에게 이미 왕관을 세 분에 세워주시면서 거대한 행사했기 때문에 이미 상속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누구로를 따라가야 될까요? 2대왕. 축복한 아들, 3대왕권, 만왕의 하여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가지고 왕권을 세워준 후자 대신자, 상속자, 그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었다 아, 저...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기 아, 때문에 이런 아버님 축복한 사실 이 무엇인가요? 97 구부라까지 다지 따라왔지만 은 3%는 이건 아버님이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스스로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라한 거예요. 그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머니도 38선을 넘어야 된다.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 갈라졌지. 아버님 계실 때당신 당신 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라졌지. 아버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팔단계한개선을 넘지 못했다. 자 여기에 딸 자리에서 누이 단계 신부 아내 어머니 참 어머니 그 다음에 왕후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 자리 자리 가야 할 것이 바로 아버님 완성 축복식이에요. 축복식.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결혼식이 아담 해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중심상고 타락하지 않고 만나는 그 시간이 지상천국, 천상천국 출발기원제입니다. 3대왕권을 수립해야 될그 기지가 거기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어디로 돼요? 그 자리가 뭡니까? 완성, 축복하시는 그 자리였더라. 소위 기원절이었어요. 기원절. 기원절 4개월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서를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왜 파풀리지 않고 주먹을 들어치지 않느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자를. 이 여자는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왕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인 자리까지 어떻게 될까요? 키워야 돼요. 아버님. 여기 물론 딸, 어머니, 할머니, 여왕의 자리지만은 그 노이나 신부 아내, 어머니, 할머니, 그 말씀은 없지만 그 8단계에요. 8단계에그 한계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완성, 축복, 성원시를 못하셨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보인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나? 참종의 보인자리는 못해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말씀 선지 614번 28조. 요거는 삭제된 말씀.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문청재가 세 번째 결혼과 함께 하나님의 결혼을 위해서 독생녀 장본인이 알 때까지 기다린 독생자였더라. 요거는 한번 여러분 보인 대로 한번 같이 한 번까요? 볼 장본인이 당신인 것을 모릅니까? 당신인 것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아버님은요 마지막 3로 책임 분다 한계선을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 아버님이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문 총재가 세 번째 참부모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디데이 날은 참부모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 첫째 번, 두 번째, 두 번째까지 다 했고,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왕의 하나님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디데이가 445일 남았습니다. 이 445일 남은 그때 아버님께서 비절, 참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림주가 제를주가 가지고 성을 할수 있는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에 걸려 쫓겨났던 아담해오가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참부모를 모셔야 돼요. 이것이 장군이 깨달을 자리 기다렸는데 결국은 어머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청재가 어머니 독생이를 만드는 거야.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 똑같아. 그 성진이 어머니와 똑같을 말입니까? 아버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보지 못했다. 누가? 아버님. 뭔 종자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어머니는 똑같아. 성진이 어머니나 이어머니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보지를 못했다. 뭔 정자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 똑같아. 성진이 어머니, 어머, 어머니나 어머니가 맞죠. 이렇게 아버님 얼마나 가슴에 맺혀있으면 반복, 반복하셨을까요. 반복그 다음 에 마지막으로 삼치부다 됐죠. 참 아버님의 권한권 축복권을 입탈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 이탈했을까요 어머니. 원래 어머님의 영적 탈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원래는 2012년 1월 23일 음력성을사로예요이 날짜를 아버님이 정해놓으시고 천조적 메시아 입 시대를 선포하시려고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전국 교보장을 통해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천조적 메시아 입정 시대의 그 목적이 뭐냐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의 결혼식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 밤낮에 하나님의 결혼식 하는 날이 바로 전조 메시아 입적 시대예요. 그래서 축복과정, 종조왕 축복 시대를 펼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전국 교부를 다 홍보, 준비를 하고강요한 겁니다. 기원전 1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5일 전에. 5일 전에. 5일 전 2012년 1월 18일. 음력 12월 27일입니다. 모 장본에 대한 사회와 의해서 자칭, 신, 와, 영, 육, 영혼 결혼을 함으로 말매워가지고 아버님의 권한권을 완전히 탈했기 때문에 때문에 아버님은 결정적으로 완성, 즉, 완성, 축복을 못 하신 거예요. 이요 예,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 음, 저기요. 네, 것은 이제 1월 18일, 2011년 1월 18일 날이 아버님 그 소식을 듣고 19일 날이 아버님 여수에게서 천적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막 영상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안 나왔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뭐 간부가 편지에 올린 영상. 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님 완성 축복식 하셨을까 못했을까요? 그리 때문에 완성 축복식을 하시는 역사가 남아진 거예요. 그리 때문에 강현실 참 은문님과 완성 축복하신 거예요. 천주 그래서 신부로 세우는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